진정한 친구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언제나 따뜻한 마음 한 줄기가 고요하게 가슴으로 흐르는 것이 친구이다 매일 만나도 매일 만나지 않아도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늘 가슴 한켠에 말없이 잠자는 그리움으로 밀려오는 친구가 진실한 마음에 진정한 친구이다. 언제나 그 자리에 늘그 모습 그대로 오염되지 않는 말띠 맑은 샘물처럼 우정의 마음도 솔솔 솟아나는 그런 친구가 맑은 영혼의 친구이다 친구 간에는 어떤 언어도 필요 없다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심정이든 굳이 말을 안 해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친구 가슴에 담아져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정한 마음의 친구이다 마음을 담아 걱정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고 바라보는 진실한 눈빛이 아픈 마음을 적시게 하는 그런 친구가 영원한 우정의 친구이다. 친구 지간에는 아무런 대가도 계산도 필요하지 않다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의지하고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동반자 같은 진정한 친구이다. 살아가는 동안 같이 아파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질환지교 같은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